블레이드에 대한 대처를 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실버폭테원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쉐도우복싱을 통해서 럼블러는 창술사를 넣고 서머너를 다 지켜보고서 뭔가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딜링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보입니다. 네. 창술사 완전 t c r 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지금 3대2 구도 만들었습니다. 잘못려 있었거든요, 쉐버폭태원 아, 지금 두명잘 뛰었죠. 전열 타이밍이 너무 많습 그 선수도 어 지금 뭐막 잘했어요, 막 잘하고 있고요. 에이. 아 그러려고 했는데 버텨서 일단 뜨똑아똑 선수는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끌고 네. 다니면서 최대한 에 예, 스킬을 본인에게 이제 사용하도록 아! 만들어 주려는 모습이고요. 내 감성기 한방한방몰아 넣는 거죠 지금. 피닉스 케어 있었는데 이게 버티기에 너무 충분해서 에이. 자 이거 네어 몰렸어요 구석에 그렇죠 지금. 심내 선수가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아, 아, 굉장히 위험을 끌다 입구를, 입구를, 입구를, 입구를, 입구를 좀 뚫어내기 위한 그런 살기 위한 각성기로 보였고요 근데 이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그쵸 그쵸 네. 아 이거 세기각성기거든요? 약간 여기에서 차이 아. 더 만들겠다 네. 본인이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쵸, 그쵸. 야 이거 실버풍 때 일방적으로 좀 밀리는데요? 어? 지금 또 콤보 다 들어가서 심내 선수 너무 많이 아, 깎겠어요실장범 맞았죠 네. 일단 끌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다 붙어있어서 지금 집중으로 바꿨습니다 네아 이거 지금 진영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 케어 때문에 많이 날개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턱걸이까지는 끊어내고 싶은 실버풍태원 그와중에 버티고 있습니다 갈고리 아우 이러면서 어. 한번 다시? 어어? 네. 어. 어. 어. 한 대! 한 대! 빵! 쉬가 마무리가! 쉬가. 마무리가! 둘 다! 쉴드! 순간! 보호막까지! 오히려 끼 기어가! 어... 이거 턱걸이 선수는 스킬 계속 돌리면 계속 버틸 수 있거든요. 네. 예. 쉼네가 꽤 많이 버텨주는 사이에 지금은 가긴 했습니다만... 쉼내 선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둘중 하나는 물수 있지만 워로드는 또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쉼내도 쉘트로 겨우 버텼어요. 하지만... 물려있으면 더 아파요. 아 원플러스 갑니다. 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기겨도 같이 가겠는데요. 아, 정의! 너무 위험한데요. 정의가 정말 집행이 됐네요. 네. 알리마지 아, 그래도 이게 아직 체력이 건재해서 차징 슈터를 누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 전장의 방패를 킨다는건 순간적인 모든 것을 잠깐 동안이나마 예. 피한다는 거고요. 1 8의 창. 어 그래도요. 또 같은 선수가 역으로 위험하죠. 네. 시간 6초5초오 실버 풍태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진짜 소모노가 안 풀리는 날이에요. 아, 이 예, 피규어 선수가 케어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어려웠는데 이뜻또가또 선수도 들어가면서 지금 딜과 받은 딜은 솔직히 준수한데 네네. 결국 배틀마스터 포지션이 참 어렵다는 걸 지금 전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 실버펑테온 반대로 럼블러는 이번 세트 잡으면 4강입니다. 아, 지금 뭐다 투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실버펑테온이 노인. 세운 작전인 거죠. 예. 그창수를 예. 물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창술이 들어와서 해집으니까 창수를 그냥 먼저 녹이면서 어... 좀 포지션 자체를 편안하게 하자라는 거죠. 네. 사실 딜링이 근원지가 그쪽에 있는데 그만큼 배틀마스터가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이 되면 이제 누구든 물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마력 좋죠, 지금? 와... 60초래! 피스! 피스! 겨울보리를 보냈고요. 초퉁각! 네. 빠져나와야죠 기규어는 지금 스킬 연계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네. 차징슈터도 갈고리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베맨스터가 그런데... 지금 너무 잘 몰았어요 체력... 아우... 이건 거의 빈사상태하 아... 기규어가 아웃이 된다고 해도 지금 뒤에 있는 두 선수들이 음. 자신감 있게 못 옵니다 아직은 네. 어? 네. 네. 일단은 네. 홀리나이트의 체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아웃이죠 스킬이... 아웃이죠! 잡혔어요. 이거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죠? 겨울이 띄워졌고요. 스피어 샷한 방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초리 피닉스! 콤보가 지금 연계가 계속 나와요. 무겁건! 끼겨! 이거 딜링용이었거든요? 어? 결과적으로 각성기가 아깝게 된 거죠, 이거는? 그니까요. 돌진도 지금 빠져서 이제 혼자서 물러가기 네. 어려워요. 죠 네. 갈고리까지 필요합니다. 어차각성기를다쓴 실버풍 세용인데요자 근데 이게 태그 매치로 같이 맡겨면 되면 스코어가 안뀌어요 네. 출범 폭태운 상황이 그래서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전장의 폭태를 썼습니다만은 뭐 체력 자체가 워낙 없어서 여기 둘, 아우, 세까지 뜨또가 다, 똑같도 다 모였어요 뜻도 같으면 잡겠다는 거죠 아, 네, 카생기를 넘물러가 둘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아저씨 어,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려고요 아, 품죽 없으니까요 아, 체력이 체 너무 없어서 어떻게든 버티는 걸로 썼는데 아 지금 홍신? 데려가죠? 진실이 막? 네? 겨울벌이! 자, 기규어 선수! 와규어 아 뚜뚜가또! 마무리 킬 하나씩 아, 잘 뭐, 가져갔습니다. 너무 아프게 들어가요. 겨울벌이도 이러면 약간 고리 상태의 삼각골이거든요? 실버폭격온이 이번에 세운 작전은 어쨌든 겨울벌이 창수를 먼저 물고 끊자! 그리고 창수에게 당하지 말자! 였는데요. 그게 통합니다 어, 뚜뚜가또. 뚜뚜가또 선수의 입힌 피해량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면 급한는 실버 폰케온 입장에선 편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어, 창술사를 어, 뜻도가또 선수에게 떼어주니까 뜻도가또 선수가 보여주는 이 딜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받은 피해량도 현저하 줄었잖아요. 레이드에 대한 더이 플레이 환경을 조성하고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등한 상황입니다. 어, 어 감정 또 바라보고 있어요. 와. 와 육스. 지금 불새가 날아 올랐죠 그냥. 아네 이거 지금 앞에 있었던 겨울보리 선수 뭐 삭제됐고요. 그냥 짜이 택했는데요. 아 다리 쪽 보고 있어요. 블레이드 쪽은 그냥 들어오끊어내고요 여기 겨울보리와 끼규어아어퍼슬래시타임이 네. 어긋났죠 지금. 빠진 음, 유우입니다. 그리고 뭐 율법도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뽕뽕뽕뽕 이거 데미지 딜 어, 맞출 퐁.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피닉스 또 날라왔고요. 턱걸이 선수 체력 위 빠졌습니다. 아 이거 밸런스가 살짝 음. 무너지고 있거든요. 겨울보리 선수도 위기인데 턱걸이, 턱걸이 선수도 위기. 예. 아 이게 지속력 그 지속교전 싸움에서 화력 차이에서 확실하게 실버 퐁테온이 앞서나가고 있어요. 부드러봐 지금 정의 집행이 빠졌어요. 예. 버티려고 한 건데 턱신이 초래! 아, 배달 제대로 했는데요. 아 지금 위. 겨울보리 선수도 체력 없고요. 네 겨울 올... 아 이거 우와, 못 버텨 신네가어자진 아아 <웃음> 아, 슈터는 어떻게 마린이 <웃음> 마린이 계속 붙어서 월썸가 2대1 싸움 싸워의이 아 로망이죠 이거 그쵸. 그리고 마무리까지 네, 둘, 둘, 와 이거는 화상 때문에, 때문에 죽었고요 예 신내 그 사이에 머스트캐논 위에서 그건? 싸움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뜩도가 또 선수를 스위치. 좀 최대한 불어서 네, 어스트로 마무리했는데 마무리. 아, 아... 쉽네 선수까지는 정리하는데 이제 이 다음에 들어오는 추가 싸움에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그, 율법과 네. 박성기, 좀 홀리나이 아, 썼고요. 썼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플래시백 그가하 있어요. 진짜 피닉스가 거슬릴 정도로 너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 딜가가 이쁜해붙다는 건가요? 인! 인! 아 이거 일단은 아 마리린이 지금 블레이드 케어를 너무 잘했어요 방금 네? 물력보라 한번했고요 기교가 이대로 살아있으면은 결골 우리 레시블리카 레시블리카 겨골 이거 이거는 정말 노렸던 각이고요 네다 서로 이제 각성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쉬어짠 싸움이거든요 아 일단은 와 이거 지금 일단 4대4로 만든 상황에서 끼규어 선수 체력 때문에 네 지석구도 같이 썼거든요. 도망치는 무빙 끼규어끼규어 키규어 끼규어. 끼규어. 살아야 이겨, 이겨, 마력 대요. 와! 야 그래도 하나씩 맞까. 주고받았어요 네. 아직 몰라요. 음, 지금 알리만지 사대로도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지금 턱걸이 선수 체력이 조금 더 없어서. 설마 이거 골든킬 볼 수도 있겠는데요? 볼게 한번 보여줘요. 골든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어퍼슬래시. 블레이드 노리면 아니면. 지금 선택 권리가 너무 뛰어나거든요 지금 상황이 실버 봉태운이 조금 더 체력상으로 유리해요 <목소리도> 진짜... 아 묶진 못했는데 겨울보리 선수가 위에 묶을 때 턱머리 선수가 버텨야 텀버리, 됩니다 월쌈가 턱머리는 버텨 버텨 버텨야 됩니다 리라이트도슈다 짜증슈터 짜증슈팅 실드 끝났어요 실드 어 끝났어요 짜증슈터 어어어 기기워 놀일, 어 놀일 수 밖에 없어 이제 짜증슈터 불가 겨울보리 선수 보세요 딜과 받은 피해량이 진짜 높은데 그만큼 뛰어들기는 했는데 뜻도 같도가 또 거기에 맞받아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숫자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뿐이지 서머너의 딜량 꽤 좋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겨울보리 선수는 할만큼 다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